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요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젊었을 때의 성형수술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나 20대 때즉 이렇게 살이 탱글탱글할 때의 성형은 그야말로 눈에 줄만 그어도 뭐 호박이 수박되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구세요?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 성형의 대상이 이렇게 중년에 이르게 되면 젊을 때 피부와는 다르게 각각의 얼굴형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달라지게 되어서 일명 환자 맞춤형 수술 방법을 써야 성형수술 후싸나운 얼굴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년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야 이렇게 눈밑 S라인이 잘 살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른 나이라고 하더라도 눈밑에 이렇게 눈밑 지방이 붉어져 나오는 음영이 캐치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지방 아래쪽에 다크서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연령부터는 딱 봐도 눈밑이 처져 보이는 형태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눈밑에 반달 모양으로 꺼져 들어가는 눈밑 주름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년의 노화된 하안검을 어떻게 하면 예쁘고 귀여운 라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요. 20대의 젊고 귀여운 여성의 눈밑을 참고로 하여 눈동자 부분에서부터 아래 아래쪽으로부터 눈동자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분석하여 본다면 아래 속 눈썹에서부터 아래쪽으로 5 mm까지의 핑크색 화살표 부분은 일명 애교살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바디 S 라인으로 비유를 하자면 버스트 즉 가슴 돌출이 되겠고요. 그 아랫부분인 5mm 에서부터 15mm 까지는 눈밑 지방이 붉어지는 부분으로 젊은 여성에게서는 잘록한 허리 라인처럼 쏙 들어간 반면에 왼쪽 중년 여성의 경우엔 옆구리 살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의 안쪽 결막 쪽으로 들어가 지방을 제거해 주면 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아래 속 눈썹 털그 아래쪽부터 15에서 25mm 이 사이의 부분은 일명 다크서클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중년 여성의 경우 움푹 꺼져 있는 반면 젊은 여성의 경우 탱탱한 마턱처럼 융기되어 있어서 애교살로부터 아래쪽 눈 밑이 예쁜 s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가슴을 뜻하는 애교살은 벌록하면서 허리 라인인 노란 화살표 부분은 잘록하고 엉덩이 격인 하늘색 화살표 부분은 꺼지지 않게끔 이 다크 서클 지방 이식으로 이렇게 풍만하게 만들어 주게 되면 50대, 60대의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오른쪽과 같은 성형 수술한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자연스럽고 예쁜 눈썹 S 라인이 된 눈밑 그 S 라인이 되는데요. 왼쪽에 여성과 비교를 해보면 애교살이 수실이 되지 않고 눈밑 지방이 잘록하니 꺼져 들어갔으며 꺼져있던 다크서클 부분은 도톰하게 올라와서 왼쪽에 귀엽고 여성스러운 하안공과 정확히 일치하는 눈밑 라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응용 확장하여 이두 여성분에 적용하여 보면 두분 모두 전형적인 노화된 리버스 S 라인의 눈 밑을 가지고 있지만 왼쪽 분의 경우 눈 밑살 부분이 많이 꺼져 들어가 있어서 다크서클 지방이식이 충분히 되어야 하며 오른쪽 분의 경우에는 눈 아래 코옆얼굴의 육질이 과다한 얼굴이므로 눈밑 지방 그 육질 제거가 다크서클 지방이식보다 더 많이 되어야 그 중안부가 약간 홀쭉한 육질이 좀 제거된 그런 비율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상안검 수술에서도 전택궁을 확장하게 되면 중년에서도 예쁜 눈을 만들 수 있듯이 하안검 수술에서도 그 표정이 없어 보이거나 사나운 듯한 눈매를 만드는 것이 아닌 젊은 날에 귀엽고 예쁜 그 중년 하안검 수술을 할수 있는데요. 이는 아래 속 눈썹 털에서 5mm 마다 세분화가 되는 그 미세 해부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눈밑 S라인을 제거해준다면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